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 입니다 우리는 후두의 위치를 조절하여 소리의 어두움과 밝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두의 위치에 따라 성대의 길이와 접촉 면적도 달라지게 되죠 이를 이용해서 수많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두 위치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열의 아홉 명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보컬 트레이너들 조차 말이죠 궁금하시죠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후두내부에 발성의 핵심이 되는 후두내부근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갑상피열근 윤상갑상근, 측윤상피열근내피열근후윤상피열근인데요 우리는 이 다섯 가지 근육을 이용하여 성대를 늘려주기도 하고 성대를 느슨하게 해주기도 하고 성대를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음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소리의 단단한 정도를 조절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근육들은 모두 불수의근입니다. 불수의근이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으며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근육을 말합니다. 마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운동하는 심장 혹은 내장근육처럼 말이죠 반대로 수의근은 중추신경에 영향을 받으며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마치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팔근육, 다리근육처럼 말이죠 후두 내부근은 모두 불수의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후두 내부근 즉 갑상피혈근, 윤상갑상근, 축윤상피혈근, 내피혈근, 후윤상피혈근 이 다섯 가지 근육들은 마치 팔에 힘을 주듯이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명 성대 늘리기 라고 하죠 이게 바로 성대를 늘리는 느낌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음의 높낮이 와 소리의 단단한 정도를 컨트롤 할수 있는 걸까요 그냥 하면 돼요 말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저음을 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갑상피혈근이 작용하게 되고 고음을 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윤상갑상근이 작용하게 되고 압축된 단단한 소리를 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측윤상피혈근과 내피혈근이 작용하게 되고 공기가 섞인 부드러운 소리를 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후윤상피혈근이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럽게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보컬 트레이닝 을 진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후두 위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후두를 내려주는 근육들과 이런 식으로 후두를 올려주는 근육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명한 게 바로 후두 내리기 그리고 하품하기입니다 하품을 하듯이 후두를 내려주게 되면 갑상연골이 아래로 당겨지게 되고 그로 인해 성대도 늘어나기 때문에 두성으로의 접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성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후두의 위치가 낮든 높든 상관없이 이렇게 가벼운 성대 접촉, 즉 두성을 낼수 있습니다. 두성을 연습하는데 낮은 후두가 유리한 것 뿐이지 절대 낮은 후두 위치에서만 두성을 낼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노래 한번 배워보지 않으신 분들께 높은 후두 위치에서 두성을 시켜 보아도 잘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후두 내리기가 필수인 것 마냥 가르치는 트레이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후두를 너무 과하게 내려서 성대를 가볍게 접촉시키다 못해 성대를 과하게 벌려서 성대 저접촉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두성이 아니라 가성을 연습하는 꼴이 되 두 번째는 후두를 내려주는 근육들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여 힘을 주는 경우입니다. 후두를 내려주는 연습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어, 후두를 내리면 성대가 늘어난다 그랬지. 아, 이 느낌이 성대를 늘리는 느낌이구나. 그리고 후두를 고정시키라고 그랬지. <웃음> 이 상태에서 모든 외부근에 힘을 잔뜩 주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웃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낮은 후두 위치를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혀를 아래로 누르게 되고 목을 여는 느낌을 오해하여 뒷목과 턱에 힘을 강하게 주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답니다. 이 모든 게 후두 내부근인 갑상피혈근, 윤상갑상근, 그리고 피혈근들을 마치 팔 근육처럼 스스로 컨트롤 할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후두 내부근을 수위근처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발음들과 피치 그리고 볼륨을 이용한 다양한 트레이닝 방법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첫 번째, 저음일수록 낮은 후드 위치, 그리고 고음일수록 높은 후드 위치가 유리하다. 두 번째, 우리는 후드 위치를 조절하여 소리의 밝음과 어두움을 조절할 수 있다. 이두 가지가 후드 위치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절대 후드 위치를 조절하여 성대의 길이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유튜브를 통해 독학으로 노래를 배우신 분들이 이후드 위치 조절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셨을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 뭔가 꼬여있던 퍼즐 좋겠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무료 레코딩 이벤트와 레슨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베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